또 웃긴 효과들 많던데 왜 이거밖에 없지? 음. <웃음> 언니, 내 얼굴이 스킨 나. 와, 징그러워. 이게 뭐야? 언니, 이거 봐봐. 응. 이게 뭐야? 응, 징그러워. 야. 야. Let it go~~ Let it go~~ Let it go~~ 뭐야? 진짜 있으나 마나한 필터가 많아 아니요 인스타그램 사랑합니다 그 셀러 페렌 셔 그래서 그게 뭐인데? 이런 뭐셀러